번술사 저중마 상대로는 어떻게 해야되냐고? 안해봤는데? 지금 한번 해볼게요. 응. 정말 막 대야되지 않을까? 어. 아니면 하아라도 어. 일단 할수 있는 거다 해봐야 될것 같아. 일단 첫 패는 어차피 정해져 있잖아. 자갈발... 정해져 있잖아. 그쵸? 오칸이 좋다. 근데 내가 저주 흑마를 보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피니셔가 좀 애매한 것 같던데? 아, 뭘 흑이야? 아! 망했는데? 아, 진짜 망했는데? 아 근데 뭐 물론 이걸 안 집어 도 이걸 아... 아껴 써야 됐다고 이거를? 거짓말 치지 마... 근데... 아니 뭘로 극마를 예상해서 1턴 간헐천은 안 한다? 다음부터 하지 말죠. 하면 안될것같 어. 진눈깨비 쓰면은 하고... 안... 하고 없으면 하지 말자. 살려줘! 아냐아냐 아직 안졌어 안졌어 야졌나 센데? 깡팬데 그냥? 네명치에만안 들어오자 왼쪽에 쏴줄거지? 잠깐만요. 이거 미리 하나 쏘고 가자. 여기 들어가면 기분 나쁘니까. 여기 쏴줄거지? 믿고 있다. 이거는 혼소차 고르고 천리안을 뒤에 골라서 바로 혼소차를 연코 만들 수도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겠죠? 믿고 있다고 왼쪽! 까 아! 뭐야? 이거는 두 번째 거는 고르는 것도 랜덤이네. 아직 몰라. 근데 아직 몰라. 근데. 몰라. 몰라. 이거는 그냥 한턴 사는 거고, 바텀에 독사 있는 거 같이 보여주네. 좋네요. 아, 몰라. 몰라. 지금 분리해. 거의 다 졌어요. 근데 사실 거의 다 졌지. 이거 어떻게 이겨? 다음이 혼소차인데 자 여기서 내가 살려면은 뭘 해야 돼? 여기서 기깔나는 카드 그러니까 5만화 안쪽에 기깔나는 카드 6만화 안쪽에 그냥 눈사태나 앵무가 제일 좋긴 하네 도전? 그렇게 도전! 아 <웃음> 해냅니다 이 어려운 거를 또 제가 해냅니다 어 그러면은 얼리고, 투드로 바로 땡겨버리죠, 그냥. 한번더 눈사태? 까비. 다음 들어오고 눈사태 나올 수도 있잖아. 이걸 잡긴 해야 되는데. 어이쿠 저런. 어, 잠깐만요. 어이쿠 저런. 왜 이렇게 잡게, 이거? 와, 이걸 잡네? 아이, 잠깐만. 뭐해, 너? 뭐하 아하 <웃음> 잠깐만요 저 잠깐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거 잡자 이거 되게 거슬려요 이거 세상에서 제일 거슬리는 카드 그리고 여기서 생체발광 뽑아서 다음 턴에 광역 이딜 생체발광 진눈깨 생체발광 어, 다음 턴에 구만하긴 한데 자 이거는 잡죠 이거는 잡고 그니까 러 지금 생체발광을 건져올지 말지가 좀 고민이야 인양할지가 말지 고민인데 하자 더 좋은 거 있으면 좋지 하지만 더 좋은 카드는 없었고 교환하고 그 정도만 그러니까 더 좋은 카드! 예를 들어서 부르칸 아! 저거왜또 3체력이야! 어, 졌는데?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얘한테 죽잖아 볼록 하나만 더 꺼내면 4,3,2 하면 아3 데미구나!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아나3 데미구나 아잠2 데미인 줄 알았어 리 죄송합니다 아 동기링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문 막아주면서 아, 나를 못 믿었어 어. 나를 못 믿었어 아니 나 아, 부당했으니까 2 데미인 줄 알았는데 아 플러스 이지 맞아. 안 돼! 더쌤 빼고 다 자람! 아, 이거, 버프 사기다, 이거. 카자쿠, 카자쿠산, 카자쿠스. 어, 이제는 진짜 갈 때가 됐나요? 도발! 오오오오! <웃음> 너무 재밌어. 혹시 그, 속공 양심 너무 없었구요. 나 미래가 없잖아, 근데 대신에. 아 이거 너무 좋다, 이거. 이거 켈레세스잖아, 그쵸? 아저 켈레는 사기지. 이. 이. 이, 이. 어떡하죠? 뭘 어떻게 평생 정리만 하다가 게임 끝나겠는데 이 응? 와도 번화법은 몇딜이에요4 2 3 7 됨? 7 됨? 10 4 5 대? 아 저거 진짜 사이카드잖아. 근데 저 인양하는 거. 그쵸. 브루칸 되나? 브루칸 있으면 은 편하게 나겠다. 7코 5호 쓰냐? 3드로 교환할까? 이거 나올 수 있거든요. 이거 도토리 많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어, 쓰지, 렇지 고치 고치 고치 고치 그게 맞지 자 교환하면서 번화 이거 그거잖아 어디에 있든지 일일 부여 미리 쓰는 판단 어때 너무 좋아 야 이걸 이겨? 이거 이건좀 레전드인데? 안돼! 아 졌는데? 아야 아직 안 졌어 가능해 가능해 할수 있어! I can do it! I can 아? 괜찮아 괜찮아 필드로 이기면 돼 미리 쓴 거는 후회 안 합니다. 필드 몇장먹겠죠 여섯 장? 먹겠죠? 6장? 6댐 받아라! 동상으로 풀어주면서. 깨끗해졌네. 오히려 좋은 거 아냐? 뭐, 이상한, 뭐, 빛도 안 나고 깨끗, 깔끔하게 그냥. 어어? 생명력 대신 쓸수 있어 너? 판단 잘해 와.. 저거 몇 장이나 나.. 와.. 아 조치 선수 이거를 해낼 수 없죠 어, 이거를 해낼 순 없고 해내는 줄 알았으나 도발은 역치 쓰는게 맞긴 해. 행체별광 다 빠졌으니까. 진나제 샤리. 아아. 조치 선수 이거. 해내나요? 와 그. 8 2멀록술사에 얻어맞고 아8 2멀록술사에 얻어맞고 이걸 이긴다? 이거 진짜 영화다 와... 8 2멀록술사에 맞았단 말이야 저... 6땡 이 영상도 한번 보고 가세요 아! 구독도 부탁드려요